사온 거예요 오늘? 어? 오늘 사온 거야? 먼저 사는 거. 아, 먼저 사온 거. 응. 범동, 이거 하나만 끓여도 돼. 응. 응. 하나, 하나 끓이고 하나는 부침개 해되겠다 응, 내일 제가 부침개 하죠.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거 범떡 이제 좀 있으면 범떡이 들어가고 안 나오니까 범떡이 들어가기 전에 시원한 어, 바지랑 거 된장국 좀 끓이려고요. 이한 예, 포기 가지만한네 사람 정도 먹어요 이거는 이제 이파리가 잘잘하니까 이, 이게 큰것 같으면 가운데 이렇게 가르고 썰어야 되는데 이거는 잔잔하니까 그냥 썰어야 겠네요 이게 쌀뜨물 어, 1리터 우리 4시 먹을 거 끓이는 거예요 밀리터 200 정도 넣어야겠다 그리고 된장은 두 숟가락 된장은 이제 집집마다 그 간이 틀리기 때문에 먹어보면서 넣어야 돼요 배추 날걸로 넣어야지 이게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날걸로 넣는 거야 뜨거운 물에 안 비치고 그냥. 아주 맛있게 요리가 돼가고 있어요. <웃음> 어.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간을 해야 맛있지. 간안 안 하고도? 응? 간안 하고 먹어도 될것 같아. <웃음> 간안 하고? 아주 먹어. 맛있겠어. 어. 간안 하고 뭔 맛으로 먹어. 음. 이렇게 끓으면 이제 이거 조개살. 이게 나는 조개살 껍데기 있는 거안 넣고 이렇게 까진 거 넣어요. 왜? 모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저기 소금물에 연한 소금물에 한번 헹궜어요 모래 빠지라고 넣어주고 이제 두부도 반모 잘라놨다 넣고 마늘 반 숟가락 넣고 이제 고추 청양고추 두개 이렇게 다졌어요 얼큰하게 마늘도 다진 거두 숟가락 좀더 넣어주고 간을 좀 볼까? 맛있을 것 같으지? 음. 조금, 심, 어, 조금 싱거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간장을 넣어도 되고 소금 넣어도 되고 나는 액젓을 조금 넣을래 감칠맛 나게 액젓 마지막에, 이게 들깨가루. 들깨가루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기똥차게 맛있어, 부러요 맞나? 응, 음, 응. 음. 아, 딱, 딱 삼삼하니 딱 맛있다. 한번 조금, 한 1분 정도 더 끓여줘야지. 했 음. 음, 맛있겠어. 음. 이 정도 끓으면 될것 같아요. 한 이게 이거 검똥을 그냥 안 데치고 넣더니 더 향이 더 진하고 더 시원한 맛이 나요. 우리 이거 저녁에. 저녁먹을거예요국 저녁먹으려고 끓였어요 아이고 맛있겠습니다 이게 봄동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몸에도 좋고 어? 여러가지로 어? 맛도 있고 시원하고 하니까 한 번쯤은 겨울에 봄에 한 번씩 끓여먹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몸에도 좋은 거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